아침부터 집 앞에서 새들이 노래하고 있다. 이제부터 순이가 밖에 안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나보다. 온갖 종류의 새들이 다 몰려들었네. 근데 딱따구리야, 넌 오지 마라. 우리 집 그만 좀 뚫어라. 너 새벽부터 우리 집에 오면 시끄러워 잠을 못자잖니 새가 어디에 집을 짓나? 보러 나갔는데 헐! 아니, 뚱냥아 아빠, 저기 뚱냥이 있어요 어머, 여기 뚱냥이가 있어요! 뭐야, 우리 집 앞에 사는 거야? 뭐야? 와, 이거는 뚱냥아! 혹시 제새 잡으려고 저러고 있는 건가? 진짜... 새 잡... 새 잡... 새 잡으려고 여기 있는 것 같아요. 헐... 뭐야... 나... 뚱냥이 있는지도 모르고... 아... 저기... 새가 있구나? 새가 있어서... 뚱냥! 뚱냥아! 어너왜 거기 있어? 뚱냥! 왜안 도망가? 뚱냥! 이제 뚱냥이 우리 집 마당냥이 다 됐네 어? 간다 간다 간다 뚱냥아! 그냥 냅둬야겠다 건들지 말고 뚱냥이 밥 주러 갑니다 뚱냥이가 밤에 밥을 다 먹고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는구나? 얼른 뚱냥이 밥 챙겨줘야겠다 뚱냥아 뚱냥 밥을 다 먹었어 이렇게 해주고 이건 뭐야? 거미줄 아마 뚱냥이가 이쪽 길로 해서 올 거예요. 밥 먹으러 아까 거기또 있는지 볼까? 우리 집 앞에는 이렇게 소나무 밭하고 논밭이 펼쳐져 있어요. 저 소나무밭에 들어가보면 야생동물들이 많이 살아요. 온갖 종류의 새들이 나무에 집을 짓고 알을 낳고 새끼들을 키우며 살고 순이는 그 새를 잡아먹고 아기냥이들을 키웠고 오리는 논에서 헤엄치고 너구리는 밤마다 나타나고 고라니도 뛰어다니고 가끔은 멧돼지도 나타나요. 겨울이면 기러길 때가 매계인 소리를 내며 날아다녀요 한동안 뱀이 안 나타났었는데 며칠 전에 집 앞에 나타났어요 순이가 집 밖에 안 나가서 음, 넌 살아있는 거다 아니지 이후로 안 보이는 걸 보니 똥냥이가 먹었나? 냠냠 했나?